반갑습니다.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어, 오늘은 2022년 2월 12일 2월의 둘째 토요일입니다. 어, 낮에는 정말 많이 바빴었습니다 상담이 타지역에서 오셔서 상담을 하고 가셨고 어, 또 계약금도 뭐 입금을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어, 그리고 유심히 단톡방에서 매물을 지켜보시다가 어, 이제 오늘 직장에 짬을 내서 일부러 오셔서 또 한참을 예약을 하고 오셨는데도 앞에 그 상담이 밀려가지고 한참 기다리셨다가 상담을 하고 가셨던 분도 계시고요 어, 부부가 나란히 어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오늘 참 많았었고 어 바빴던 하루였는데요. 어 공통적인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 어 소장님 어 올해 2022년도에는 어 이제 대선도 있고 한데 대선 끝나고 나면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?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질문이 어 많았었습니다. 유튜브에도 어느 분이, 어, 부산 그 부동산 전망을, 어,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올려주세요. 이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. 어, 그동안은, 어,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. 라고 감히 이제 말씀을 참 드리기가 조심스러웠던 건, 어, 미래그 흐름이나 이 예측은, 뭐, 제가 뭐, 대나무 꼽고, 어,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, 어, 그렇다고 뭐, 타임머신이 있어서, 어, 살짝 미래에 잠깐 갔다가, 그, 결과를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, 어,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, 미래는 또 미래대로, 어, 다가오는 대로 그 흐름이 있겠죠. 이제 이런 생각이었었는데, 어, 그런 질문을 이제 받다 보니까 곰곰 생각을 저도 이제 하게 된 거죠. 어, 그제 개인적인 솔직한 얘기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, 지금 현재 부산의 이 현황은, 어, 한 5억에서 10억 그 언저리 그 사이 그 이상은 또뭐 물론이고요. 그러니까 5억에서 15억 사이까지 대출이 옛날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그 대출 그 차주별 뒤에 살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하면 개인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기가 쉽지 않은 대출이 없이는 사기가 또좀 살짝 버거운 금액 어 그런 매물. 그 때, 그, 부동산들은 거래가 많이 조용해져 있어요. 뒤에 뭐 레전드만 해도 거의 뭐 3,149세대급의 아주 대단지죠. 근데 실거래 국토부 올라와 있는 걸 건수를 보면 몇개안 됩니다. 거래가. 어,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레전드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 전체 어떤 그 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대 아파트들은 조용한데 비해서 어 그동안 지난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지난달도 그렇고 어 계속 바쁘게 거래가 그래도 초롱부동산에서 해왔던 그런 매물들은 어 2, 3억대 안쪽에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뭐 도로, 나대지 어 아니면 부속토지 아니면 어 취득세가 공동주택가격이 1억 이하여서 중과가 되지 않는 뭐 다세대 원룸, 잔잔한 거요런 것들은 거래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. 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. 그 대선 끝난 이유를 생각을 해 보니 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어 중과로 만약에 어 현재 그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 힘이든 그 양당의 대표 대선 주자들은 양쪽 다 어,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. 어, 물론 그게 정책적으로 서로 잘 조율이 돼서 시행이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, 당연히 이제, 어, 그동안 뭐3주대 이상은 거의 80%대를 어, 한 5억 이상의 양도 차익이 난다고 하면, 양도 차익이 많이 나서 못 팔았는데, 어, 거기다 중과세까지 30%씩 더하고 나면, 어, 지방세까지 더하면 82%대 이상의 세율을 국가에 내려고 하니 못뭐 팔았던 분들이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해주게 되면, 그래도 뭐 가격을 다른 것보다 몇천만 원 사게 하더라도 양도를 할 물건은 할 거란 말이죠. 그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분명히 건매물들이 나올 거예요.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되면 어, 그런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중에 기존 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그런 양도세 완화 이후에 오히려 매물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기다리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. 근데 파시는 분들은 지금은 당연히 못 팔잖아요. 어 그래서 이제 양도세 완화된 이후에 매매를 했어요. 팔았어요. 그냥 팔고 난그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더구나 다주택 이상의 조사를 해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부동산을 판그 대금을 가지고 다시 또 뭐를 사겠습니까? 다시 또 부동산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은. 그러면 부동산을 살려고 할때 이미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중과 완화를 받았지만 취득세 완화해준다는 말은 또 없잖아요. 그러면 이미 다주택인데 적어도 기존 아파트를 다시 살려고 하면 주택수를 줄이지 않은 다음에는 다시 사는 그 집은 취득세가 12.4나 13.4% 아니면 이주택이면 8.4나 9%대의 세금을 내고 또 사야 되잖아요? 어, 그렇게 하기에는 망설이겠죠. 지득세가 높으니까. 뭐, 그럴 것 같았으면 앞에 집을 뭘 똘똘한 거 했다면 오히려 안 팔고 들고 계셨을 분들이 또더 많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게 팔았던, 어, 일반 세율로 팔았던 그 자금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동안 똘똘한 지역의 관리 처분인가까지 난, 어, 금액이 5억에서 10억 언저리, 대출을, 뭐,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조정 묶이면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, 집을 담보로는 집을 또 사면 안 됐잖아요. 그래서 내 집이 안 팔려서, 대출이 안 돼서, 안 팔린 경우에는 옛날에는 대출을 담보대출 해서 샀었는데 입주권을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2년 안에 앞에 집을 비과세로 팔수 있는 그 기간이 길었잖아요. 근데 대출이 안 돼서 뭐 샀어요.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내 집을 팔아서 팔은 그 자금을 가지고는 입주권이 철거, 철거된 입주권은 취득세가 4.6이잖아요. 맞죠 그리고 만약에 완공 2년 이전까지 2년 이상 다시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그건 또 일반 세율로 양도가 가능해요. 그리고 만약에 1주택이 집두 집 개를 가지고 있다가, 어, 일시적 이가구 그비과세 기간을 놓쳐서 어, 중간에서 못 팔던 집을 이번에 이제 어 양도세 중과 완화를 받아서 일반 세율로 팔았던 분은 다시 관리처분이 난그 입주권을 매수를 했다고 라 하면 하나 남은 그 집은 어요 입주권의 완공 2년 안까지 비과세로 팔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. 어 그래서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된다 하면 관리처분 난 지역에 덩치가 있는 그런 입주권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똘똘한 자리는 움직일 것 같거든요. 집파은 돈을 묻어둘 것 같거든요. 내 집이 1주택인 분들이 안 팔려서 못 오시는 분들이 팔고 오실 것 같거든요. 어 그런 상담들을 오늘 해드렸습니다. 실제 그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어 소장님 뭐 대선 이후에 어 정말 양도세 중과 완화되면 매물들이 쏟아져서 부동산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? 그건 떨어질 물건들은 떨어질 것이고 팔은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금이 또 오히려 쏠려올 곳은또더 쏠려서 괜찮은 곳들이 그동안 돈이 안 돌아서 움직이지 못했던 곳들의 거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부분이 좀 움직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어, 여기가 이제 어, 부산이 조성이 그 묶일 그 점에 어, 2020년도 11월에 묶였나요? 11월부터 한번 볼까요? 1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1년 12월까지의 데이터가 어, 부산지역에 여기 15개만 여기 가져올 수 있어서 포크만 빠져있네요. 포크도 다요 비슷비슷합니다. 요렇게 올라 있는 그 시세 흐름을 보여드렸거든요. 조정 지역에 묶였다 해서 이 차트가 밑으로 꺾여 있는 게 아니죠. 근데 그동안 지금 작년 가을부터는 부산이 가을장이 뭐 실종, 실종되고 거래가 없었던 그거는 대출이 규제된 그 사주별 뭐 뒤에 살이니 어,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부터 처음에 규제를 하니 막 이랬잖아요. 대출의 여파가 크거든요. 신용대출도 1억 초과는 받을 수 없고 하던 그때부터 이게 어, 좀 줄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처럼 요 대출을 안 받아도 될 만큼 집에 중가 때문에 못 팔았던 그 집들이 어, 팔려서 돈을 손에 질수 있다 하면 어느 을 사겠습니까?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거면서 지득세가 부담이 없고 중가가 안 되는 똘똘한 입지에 그런 대단지에 일본 브랜드의 역세권에 학세권에 어 그런 입주권들이 움직이겠죠. 어 이게 하나의 어쩌면 2022년도 대선 이후에 저는 하나의 흐름이 될 걸로 어 예상을 합니다. 참고하시긴 하시되 어또제 혼자의 견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저한테 항의를 하실 것 같으면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어 그래도 현장에 그동안 쭉 거래를 하면서 어큰 움직임에 어떤 이런 걸 정리를 해볼 때 하나의 참고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올려봐 드립니다 대선 후에 부산 부동산 어떻다고 해? 중가 풀린 후에 사고판 그 집값으로 기존 아파트는 중가 적용은 금액이 조정 좀될 걸로 보고요 물량이 많아질 거니까 그렇게 판 돈으로 몰려올 것 취득세 4 6짜리 양도세 중과안 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탈출구가 있는 어, 금액이 그동안 커서 대출 없이 못 덤비던 내 집이 안 팔려서 못 덤비던 5억에서 10억 사이에 똘똘한 관리처분 난 지역의 입주권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. 토요일날 좋은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초롱소장 힘이 으쌰으쌰 납니다.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